구멍이 뽕뽕났어요? 네, 지금 벌레들이 지금 달가 들고 있죠. 여기 벌레가 있네요. 와, 조그만데? 네 이것들이 지금 깔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추를. 무슨 벌레 배추나방. 아, 배추나방. 네. 올가을에 아마 김치를 해서 어, 소비자분들한테 집 배송까지 할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야 이거 완전히 슈퍼농구는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 <웃음> 이 배추를 그냥 심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배추를 심어서 네. 김치를 만든다 많아요? 네, 올해 작년에 연습해봤지 않습니까? <웃음> 작년에 초보! <웃음> 작년에 초보, 올해는 이제 비닐 멀칭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배추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어, 총한 2만 평 가까이 심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알기로는 네. 올해 배추가 지금 많이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네. 배추값이 벌써 금. 금축값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수확해서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해서 어 배추를 못 심으신 농가 분들도 많을 거고 심어놨더라도 이렇게 그 배수가 잘안 되는 밭들은 아마 성장을 잘 못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올해처럼 배추 심기가 힘든 했데 어떻게 이렇게 배추를 선택하신 거예요? 미리 배추 심을 자리에 어 수단글라스를 키워서 어 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비료 뿌리고 해가지고 비 피복을 먼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올때 비오는 날비 맞아가면서 배추를 심었죠. 지금부터 뭘 주의해야 됩니까어 지금부터는 이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많이 왔었기 때문에 물음병이라든지그 다음에 배추는 그 나방, 진딧물 그걸 최고로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뭐 하실 거예요? 오늘은 작업을? 어 이제 지금 잘클수 있게끔 어 영양제도 좀 넣고 그 다음 이제 살충제 벌레들이 요즘 날씨가 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라서 이 벌레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 벌레 피해가 있는 게 있어요? 어 조금씩 있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어 지금 아직까지 이제 처음 약 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침지할 때 살충 살충 효과가 나는 걸 담가가지고 해, 했는데 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벌레들이 조금씩 달가 들고 있습니다. 구멍이 뽕뽕 났어요? 네, 지금 벌레들이 지금 달가 들고 있죠. 여기 벌레가 있네요. 와, 조그만데? 이것들이 네, 지금 이 깔가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추를. 이게 무슨 벌레? 배추나방. 아, 배추나방. 네. 이거 지금 전화 많이 안 오니까 주위에서 <웃음> 배추하고 김치 만들어서 올해 가을에 김치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아니 보통은 배추를 심어서 잘 키워서 네. 이렇게 시집을 보냈는데 네. 올해는 좀 배추를 남들 다른 농가들보다도 더잘 관리하고 더 맛있는 배추를 만들어서 이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또한번 만들어서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김치를 먹을 수 있게끔 야, 어. 대부분 다 이제 국산 재료로, 재료만 사용을 해서 한번 해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배추를 심어봤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슈퍼농구는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 <웃음> 이 배추를 그냥 심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네이 배추를 심어서 네. 김치를 만든다 네 배추 김치를 만드는 슈퍼농부 네 제정신인 것 같습니다 <웃음> 제정신이 아니줄 알았는데 제정신인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럼 이 배추들을 저희가 앞으로 이제 네. 김치로 만날 수가 있겠네요 올 가을에 아마 김치를 해서 어, 소비자분들한테 집 배송까지 할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올해 가을, 올해 겨울 김장김치는 슈퍼농부의 배추 김치로 이용한 김장 김치가 예. 출시될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공동 구매 가아시죠 공동 구매.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네. 요거 미리 미리 네. 저희 예약 받아야 될것 같아. 예약. <웃음> <웃음> 예? 김치도 얼마, <웃음> 얼마나 맛있을 것 같아 이게? 예? 예? 배추 건강하게 어, 잘 키워 보겠습니다. <웃음> 저는 지금까지 김치를 먹으면서 네. 그냥 국산 김치 하면 그냥 믿고 먹었는데 네. 이제 슈퍼 농부가 직접 키운 배추김치다. 네. 요거는 더 신뢰가 갈것 같은데요. 맛도 네. 그렇고 저희 식구들도 먹고 가족들, 주위 분들 다 이렇게 김치를 먹어야 되니까 더 신경을 써서 더 좋은 배추를 만들어야 되겠죠? <웃음> 그럼 여기 수확하는 배추 날짜가? 어.. 11월 초 정도 어. 되면 알이 꽉찬 배추가 나올 겁니다 자, 11월 초 네. 그 전에도 몇번 와가지고 이 김치를 보겠지만 네. 아이 배추 <웃음> 제가 이 배추를 보겠지만 네. 어쨌든 11월 초 되면 은 네. 이곳에 있는 배추를 이용해서 김치를 만든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웃음> 자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이 이런 식으로 좀 이제는 배추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이용해서 가공해서 좀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슈퍼농부가 이첫 걸음을 뛰셨어요. <웃음> 자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 농산 팀이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